안녕하세요. 오늘도 애견미용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할 애견미용은 미용은 아니고 사료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사료는 뭐세 가지로 나뉘잖아요. 반습식사료나 습식사료나 건조된 사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도 회사별로나 아니면 맛별로 들어가는 성분별로 뭐 브랜드별로 사료가 정말 많이 나뉘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사료를 먹여야 맛있을까요? 하는데 강아지도 사람처럼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료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더 먹여보고 강아지가 더 좋아하는 거로 나뉘는데 반습식 사료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습식이 건조를 좀 덜하면은 냄새도 더날 거고 이 음식에 대해서 얘네한테 밥이잖아요. 그래서 밥에 대한 생각이 더 달라질 거라서 습식 간습식 이런거는 많이 가리기도 하고 밥을 먹기 싫어하는 강아지들이 많이 먹어요 뭐 사료가 어떤게 좋아요 보다는 그 습식의 사료가 어떤지 건조에 대한 사료가 어떤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습식 사료는 당연히 건조가 덜된 상품이라서 이렇게 밀봉이 완벽하게 되어 있죠 거의 밀봉이 완벽하게 지퍼백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사료를 먹게 되면 아무래도 치아가 제일 안 좋아질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사료는 건조된 사료가 제일 치아에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너무 안 먹는다 했을 때 이거를 뭐 7대3 정도로 섞어주는 건 좋은데 안 먹는다 해서 굳이 습식사료를 어린 나이에 먹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노령견일 경우에는 치아가 안 좋으니까 씻기 힘들어서 불려주는 게 매번 힘드니까 습식사료를 먹일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치아가 튼튼한 경우면 건조된 사료를 먹이는게 맞고요 사료를 고를 때 등급도 많이 봐야할거고 이 강아지가 다이어트 사료를 먹어야하는지 아니면 은 어떤 사료를 먹어야하는지 뭐 보면 은 눈물이나 그런게 많은 친구들한테는 맞는 사료가 많아요 정말 회사별로 브랜드별로 있기는 한데 그거를 봤을 때 우리 강아지한테 이게 좋겠다 라는 걸 먹여도 되지만 일단 처음에 볼 때는 샘플! 샘플을 하나씩 하나씩 먹여보고 뭐 오늘은 이 사료를 먹여보고 그 다음엔 이 사료를 먹여보고 여기서 제일 잘 먹는 걸 먹여보는 게 돈도 절약이 되고 습식과 건조에 대한 사료에 대해서도 알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료를 안 먹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성분이 사료를 먹었을 때 관절이라든지 뼈에 대한 영양분이 적어지고 고기를 많이 먹어야 뼈에 대한 영양이 정말 많이 가거든요 습식사료를 추천하는 것 자체는 이게 가격도 있잖아요 양에 대해서 가격도 있고 노령견의 경우에는 먹어도 되죠 노령견이 아니고 치아가 단단한 치석이 끼지 않아야 하는 강아지들한테는 이런 사료보다는 건조! 완전 건조된 사료가 좋죠 고양이들은 당연히 수분이 필요해서 사료 안에 물 자체가 들어있어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 강아지들이 마시는 그 물로 수분이 완전히 충족이 되어있기 때문에 강아지 사료를 고를 때는 건조 사료를 조금 추천을 드려서 영상을 올릴 거예요 습식 사료 뭐 먹이고 싶으면 먹여도 는 되는데 치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면 안 먹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강아지를 어릴 때부터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강아지를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어, 습식사료를 먹었을 때 수분의 함량 같은 거는 더 좋아요 당연히 수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먹었을 경우 이 강아지들이 물을 많이 안 먹어도 되지만 강아지의 몸에는 고양이처럼 수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 물을 마셨을 때 그만큼의 수분으로 만족을 할수 있어요 건조사료를 먹이면 이빨에 뭐 치석같은 것도 조금 긁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데 습식은 치석이 끼죠 그대로 끼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리고 이렇게 밀봉이 됐다는 거는 더 쉽게 상할 수가 있어서 밀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런 습식이나 반습식은 제가 알기로는 살이 정말 많이 쪄요 왜냐면 맛있으니까 양을 조절하지 않고 많이 주면 강아지들은 그만큼을 다 먹어요 오늘 설명드린 거는 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뭐 회사별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회사별로 샘플별로 보여드려서 어떤 사료는 어느 맛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오늘까지 애견 미용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또이 시였습니다